자 여러분 제가 GXXR 1000으로 기변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기변 영상을 자꾸 다루고 싶었는데 시, 시간도 없고 날치도 너무 안 좋아서 못했다가 이제야 이제 찍어 올립니다 일단 쿼터급에서 리터급으로 올라간 소감부터 말을 하자면 출력에 대한 답답함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혀 걱정되지 않는 속도 뭐 MT-03도 그렇게 안나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맥스 맥 스피드보다는 스 제가 원하는 속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달하냐가 주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안정적인 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포지션입니다 MT-03의 그 편한 포지션에서 알차의이 빡센 포지션으로 넘어오니까 와 새삼 MT-03이 투어로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네이키드만 타다가 이 차를 타본 소감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뭐 다행히 시트고는 높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조금 적용이 됐지만 기변했을 당시에 당일과 그 다음날 한 일주일 동안은 이 포지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존 처음 잡아보는 힘든 알차 포지션 세상 알차 오래 타시던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포지션이 됐고요 장시간 라이딩에도 그렇게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이키드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알차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번쯤은 타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변 후에 느껴지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점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연비입니다 리터 알차가와 연비가 정말 엄청나요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느끼지만 사람이 뭐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별했는데 기름값 없어 가지고 안탈 노릇도 아니고 그냥 타기로 했어요 고급류 꼬박꼬박 먹여주면서 예쁘게 잘 타려고요 자 연비가 대충 몇 킬로다 싶은 건 아직 없어요 제가 그 연비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름 게이지도 없고, 기름 깜빡이만 없, 깜빡이만 있거든요. 제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유 기록을 보면 8만 얼마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이 쏟아넣긴 했는데, 와, 엄청나죠? 일주일도 아니에요. 고작 4일만에 기름을 8만원 이상 썼어요. 리터 엘차의 연비가 엄마, 엄마 합니다. 엄마, 엄마 합니다. 여러분 꼭이점 유의해서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출퇴근만 했을 때커터급으로한 달에 5만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출퇴근하고 주말에 투어 한두 번은 가고. 해서 5만원에서 6만원? 6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완벽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커터급에서 리터급으로 기관할만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들이 단점을 다 무시해도 될 만큼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최고속도 1 2 0까지 나가는 오토바이와 300km까지 나가는 오토바이로 시속 100km를 달렸을 때 안정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안전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토바이에 밸런스라는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기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간지가 납니다 예, 이 기통에서 볼수 없었던 그 4기통만의 이 배기사운드가 너무 간지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로 4기통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타는 오토바이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 끝내줍니다 정말 바이크를 끌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꽃바라 꽃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사기통의배기음을 들으신다면 정말로 내려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기통으로의 기변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이병 났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웃음>